내가 어제 클래스 101으로 우리 맨날 운동하는 거 있잖아 응. 그심어뜸님거 보고 있었단 말이야? 거기 까로 님이랑 김계란 님이랑 다 있던데요? 아는 응. 사람들 되게 오.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왜 거기 또 네가 있어? 어, 진짜? <웃음> 내리다 보니까 마술김준표로 해가지고 있더라고 아니 너 일을 몇 개를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봐 준표 있어 어리공연만 10년 한 10년 차 마술 네, 이거뿐만이 아니라 마술도 있고 막 여러 가지도 많아요 어떤 어떤 것들이 다 있는 거야? 취미 관련된 건다 어. 있어요 응. 2800개가 넘는데요 좋은 수가 오? 웬만한 진짜 세세하게 따져보면 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야, 되게 체계적으로 같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스테 뭐. 어. 대박인데 넘버원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 원어 뭐야? 뭐? 뭐야? 야 준비 어디 갔어? 준비 어디 갔어? 뭐야 뭐야 고난의 주, 남산 걷기 She 오지, 오지, 화이팅 하나, 둘, 둘, 셋, 가자 가자 우리 이펠만 가자 속도 차이가 있어 20km를 짊어지고 남산을 걸어갈 줄이야 저는 괜찮은데 안돼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어 우리 속도대로 <웃음> 저 이제 다시 오르막길이라서 누나 먼저 뛰세요. 저 올라갈게요. 어, 난느리니까 오케이 오케이. 뭐야 계단이야? 진짜. 레전드네 레전드? 가자. 가자. <웃음> <웃음> 진진아. <진짜. 웃음> <진짜>. 우리 페이스대로. 진진 <웃음> <웃음> <이제>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웃음> <웃음> <아니>, 너무 힘겨지겠다. 하이 <웃음> <화이팅>! 하이. <웃음> 우리 여자팀 화이팅. <웃음> 당전되면 안돼 어. 바꿔줄게 아니야 어. 숨 참이 늘어지니까 어. 내가 더좀더 더 할게 알았어 아우리 제일 맛있어 아 우리 매니저 대기 시켜야겠다 아 이게 뭐 비등비등해야지 뭔가 희망이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막 힘이 빠지네 더 근데 머지않아서 해영 언니가 너앞에나하는것 같은데 안 보여 여기서 어떡해. 아니 아까 종이가 어, 계속 공을 떨려서 와서 소반체력이 많이 빠졌을 거야 아마 어? 또 올라가? 어물한번 먹고 올라가자 머리물아 물? 아, 물? <웃음> 누나 계단 한번몸 몸 앞으로 이거 습관이에요 누나 저도 운동할 때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계단이 잘 돼있어 다섯 계단 하고 어, 계단 혹시 잘 따셨네 좋아 좋아 저는 생각보다 어? 할만하겠다 생각했어 왜냐하면 군대에서도 뭐 20kg, 40kg 행군도 하고 뭐 3kg 그 띵그름도 해봤기 때문에 뭐 20kg 정도야 뭐 원래 제 몸무게 옛날 몸무게이기도 하고 제가 만약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혼자서 계속 했습니다아 아, 아, 좋아 좋아 어디로 갈까?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지? 남산타워가 까워진다아 저자까지 진짜 걔 가까운 알라는데개 머네 이쪽 계단이야 언니 아, 괜찮아, 아, 괜찮아. 혜린이가 너무 중간에 좀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바꾸자 했는데 끝까지 괜찮다고 자기 별로 안 힘들다고 하면서 제가 조금 지치는 기색이 보이면 계속 말을 해줬어요 언니 멈추지 마 가면 돼할수 있어 계속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혜린이에 대한 그런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도 있었죠 자 누르고 올라가는 거 우리를 누나 이거 천국의 계단이라 생각해요? 어, 우리를 누르고 어! 어 쉽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쉽지 쉽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갈걸 잠깐만 옷좀해 어, 아, 미안해 아니야 아니 쉬어 쉬어. 아 진짜, 아, 진짜. <웃음> 말도 안돼 뒤 보여요 안 보여요 바 저기 때겠시면 그래서 동진이가 자꾸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가! 가 인마! 누나 알아서 갈게! 그게 저의 작전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동진이도 저를 믿었고 제가 따라올 거란 저도 동진이를 따라갈 거란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라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종이 보인다 종이 종이 뭐야? 종이 보인 <웃음> 야 이거 가면서 어떻게 스텝 스텝 아 이게 오케이 오케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토할 것 같아 해도 돼 해도 돼 아, 토해요 아, 제가 들러드릴게요 상관없어 아, 네? 아 가자 아, 정말. 아, 너무. 아, 가자 아잠깐아 너무 하 가자 가자 걸으면서 야, 걸으면서 쉬어요 누나 좀 이렇게 그냥 굿 어, 알지, 알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좀 강압적이었죠, 마지막에 근데 이제 또 승부욕이 발동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을 누나한테 쉬는 시간을 좀덜준것 같고 조금은 더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후회도 드는 반면 근데 좀더 좀더 끌어주고 싶었던 그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진짜 꼴찌들의 반란이다 <웃음> 진짜 꼴 아, 들의 반란이야 뚱뚱 이아 진짜 이양물골랐라어요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 음... 그래서 제 이름인지 몰랐어. 한... 한...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아! 세 번째! <웃음> 어서아 <됐어. 웃음> <야>, 진짜! 맞아, 맞아, 또고올라가 우리 잘못 왔지? 음, 여기가 아까 우리 왔던데, 왔던데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 핸드폰이 어 있어? 없어. 나도 핸드폰 놓고 왔는데. 선생님, 스탭님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저기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웃음> 어, 맞아. 여기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쉬어, 쉬어, 야, 기 어, 잠시만요. 수고했어. 번갈아가면서 들었어? 아, 번말아 얘가 다 들었어요? 아니, 쉬어. 어떡해, <웃음> 땀 닦아. 아니, 중간에 쓸분이 없었어요, 진짜로. <웃음> 아, 제가 안내를 제대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준표님이랑 지수님이랑 너무 빨리 지나가셔가지고,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계속 깨다니? 아, 아직, 아직, 아직, 아 어쩔 수 없어. 짜증난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가 처음 욕하네. 오케이, 욕해도 돼, 욕해도 돼. 누나 욕해도 돼. 아, 잠깐만. 누나, 좀만. 더 힘내. 할수 있을 때 짜자, 짜자. 오케이, 굿. 나이스. 1분. 아. 온다, 온다. 들어가자. 가깝잖아 아깝잖아. 그러니까. 빨리, 빨리. 저기 있네, 저기, 아, 저기, 저기 있네. 저기 지고 있네. 일어났다, 일어났다. 누나 보자, 일어났어. 혜연아 누나 어서 가자 누나 빨리 빨리 빨리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같이 가 같이 좀만 더 아니 누나 빨리 와야 돼 층에 와아 <웃음> 힘들어 힘들어 <웃음> 사람 사 <사람, 사람. 웃음>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다 왔다 <웃음> 저기 쉬고 있어 다 왔고 있어 진짜 여기 와서 계단 밟아야 <웃음> 돼 계단 언니 아니 언니 떨어질 언니 것 같아 언니 잘했어 <웃음> 고생했어. 안됐다, 안됐다. 여기 여기 올라가야 앉아 언니, 어디? 언니 오케이. 고생했어 언니 고생했어 언니 고생했어 끝까지 완주한 게 진짜 멋있어요 언니 종이가 아. 어 네, 누나가 고많셔가지고 언니 아, 진짜, 진짜, 진짜 고생했어. 고생했어 종이가 20kg 잖아요 뒤에서 계속 저 밀어주면서 갔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단 누나 페이스대로 하세요. 저 상관없어요, 누나. 누나랑 같이 그냥 해서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만 말해줘가지고 더 미안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짱야. 인생가 짱야. 최고. 진짜 최고. 이만큼 보람는거 같아. 완주한 게 대단한 거야. 이틀에 진짜 이제 외롭 조금 힘들 진정해요, 누나, 괜찮아. 서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서럽냐면은 내 자신이 너무 한없이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한시간이나 짧은 시간이 머릿 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됐다, 정상에 왔다라는 생각과 정말 천민이 생각,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에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몸이 이미 구, 좀 굳었겠지만 스트레칭 좀 할게요 자 그대로 한 15초 머물게요 반대쪽으로도 한번 뒤꿈치를 무겁게 눌러야지 종아리 쪽스트레치 되니까 후, 다시 앞쪽으로 팔 뻗어서 위로 만세 자 10초 유지 다리 잡아도 되고 바닥 잡아도 되고 발 잡아도 돼요 결과 발표를 해야 되죠 앉아요, 앉아주세요. 중간에 우리가 코스 안내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위를 다시 복용해가지고 1위 한 팀, 그 다음에 2위 두 팀, 그 다음에 4위, 5위, 6위 팀을 발표를 할 거예요. 차감은 5위, 6위 팀이 있을 거예요. 1위 팀이 우리 동진 예림 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1위를 단독으로 유지한 팀이에요. 저랑 예림 누나가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1등 하니까. 약간 좀 안도도 되고 약간 5월간 도 솔직히 없지 않아 했었고 약간 성취간도 있어가지고 진짜 좋았습니다 진짜 맨 처음에는 순위에 대한 이런 거 그냥 내 자신과 싸우고 가자 이랬는데 점점 갈수록 포인트 받는 애들이 많아지고 마지막 요리 대결 때 마지막 팀이 포인트를 받으면서 포인트를 못 받은 게 동진이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날에 꺼울 울었고 진짜 돌아와서도 저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탈락될 거란그 압박감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정말 물 털어놓고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나는 왜 못하지? 이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걸 따내서 간절함이 통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2위가 지수, 준표 그리고 혜린하고 연주팀 그다음에 우리 수진, 나윤이 4등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5등이, 태양 종이, 그 다음에 6위가 찬미, 봄미 근데 진짜 저는 두 팀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주를 너무나 생각보다 제작진이 한번코스돈 것보다 더 빠르게 돌아왔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너무 멋졌어요. 스트레칭 쓴다, 하절 자, 돌려네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아니야. <웃음> 오늘 이미 너무 많이 다들온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은데 우리가 해야 될또 것들이 있으니까 모든 집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합숙 생활이 4주가 지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두 명의 탈락자를 떠나보내야 될. 순간이 왔어요 그때 저, 제가 참고 있던, 누르고 있던 감정이 빵 터졌고 아 진짜 누군가는 가는 게 맞구나 탈락이라는 단어가 더한발 가까이 느껴졌어요 탈락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딱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아 진짜 서바이벌이구나 먼저 기둥 역할을 해줬던 황동진님 저희 첫 번째 보면 됐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나? 그리고 부상 위험이 있었지만 열심히 오늘 완주를 해준 한혜영님 아갈때가 됐고 진짜 맞구나 그리고 끝까지 파트너를 잘 챙겨서 들어와준 우리 찬미님 다리가 살짝 떨리더라고요 이게 두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이구나 이 생각하면서 나가면 뭐하지? 멋쟁이 막내와 짝꿍을 했던 우리 예림님 만약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울지 말자 이걸 계속 대뇌였던것 같아요 저랑 끝까지 고군분투해서 마무리까지 들어온 윤보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 이름이 불러졌을 때 마음이 편해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오늘 여정까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정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도 지금 동진님 같은 경우에는 막내로 들어와서 제가 오히려 과소평가했던 오늘 약간 미션에서 가장 유리했던 참가자이면서 또 몰라보게 이미 살을 너무 많이 빼서 또 대견하기도 한 우리 동진 군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 왜 살이 쪘던 것 같아요? 운동을 이렇게까지? 어, 운동을 안 해서 운동인데. 진짜 4주 동안 해온 만큼만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혜영 님은 초반에 갑자기 부상이 오는 바람에 운동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완수하지 못해서 결과를 더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안 나왔고 인간, 여자 한혜영으로서 다시 본인을 돌보고 운동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기준점을 잡은 시기가 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그냥 워밍업을 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미님, 약간 도끼와 똘끼와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히 이 오즈의 마법사에 들어올만 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같이 합동심을 발휘하는 미션이다 보니까 책임감도 조금 남달랐을 것 같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림님은 제가 진짜 뒤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거를 이미 익히 들었기 때문에 대신 운이 안 좋았다. 뭔가 미션마다 운이 안 따라줘서 포인트를 못 받은 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서 제가 약간 한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속상한 마음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림님도 결과를 이미 많이 냈어요. 이 안에서도 존재감이 충분했고 또 열심히 임했고 오늘 진짜 앞에 선두로 동진이랑 달려가는데 끝까지 그걸 유지해서 진짜 속으로 엄청 놀랬고 아무리 쿡방, 먹방을 계속 할 거지만 그 지금 다이어트 하는 패턴에 대해서 너무 막다 내려놓는 건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다이어트도 계속 응원할 을 거예요 자 우리 보미님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서 남산을 목표 지점까지 다 통과한 것만으로도 이미 다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보미님의 건강 상태로는 뭔가 이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끝내 통과를 한 거를 보고 저는 진짜 두손두발다 들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든 안 끝나든 보미님은 건강을 어쨌거나 생각해야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건강과 지금 행복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 책임감을 조금 더 가지고 살을 계속 더 빼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즈의 마법사를 떠날 탈락자 두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첫 탈락자입니다 단누대에 서 있는 느낌? 아 진짜 가겠구나 탈락할 것 같았어요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좀 슬펐어요 총 점수 162.3포인트의 한우영 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울어 어? <웃음> 이것들아 그만 울래 또볼 건데 뭐 울고 있어 <웃음> 그동안 함께한 소감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육아만 하던 뭐 아줌마가 이렇게 편하게 식단도 챙겨주시고 또 운동도 편하게 할수 있어서 그냥 감사했고요 네 이렇게 또 좋은 친구들이랑 동생들 또 만날 수 있는 또 이런 하여튼 네, 다 감사했습니다 네. 뭐 지금 다이어트 끝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도 시작이니까 잘 지켜봐주세요 박수 한번 아, 울지 마 울지 마 아이씨. 아... 오즈의 마법사 두 번째 탈락자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확률 95%다 총 점수 144.3포인트에 윤보미 님입니다 윤보미 님입니다 축구 셨습니다 편한 옆집 언니 그다음에 누나 동생의 역할로서 있어줬기 때문에 나머지 참가자들이 어 내가 할돈 풍자보다 인간 윤보미가 더 이런 사람이구나에 조금 더 빠졌던 것 같거든요 다 너무 감사하고 방송을 안 하는, 안 하는 풍자의 모습으로 어 살아본 지가 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뭐 옛날에 저의 모습을 찾는 친구들과 MT 온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놀다 갑니다 두 분은 오늘 진짜 합격점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박수를 받아 마땅하거든요 우리 본인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진짜 세게 박수를 10초 동안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서바이벌이라는거 어느 정도 덤덤히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남은 여정도 다 같이 잘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혜영님이랑 보미님은 퇴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지막 인사 한 번씩 더 해주시고 또 만날 날을 이제 기약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풍자야 집에 가자 데려다 줄게 에휴. <웃음> 아유왜알아난 마음 내려놓고 있었어 산소물 계속 먹고 아, 산소물. <웃음> <웃음> <웃음> 울지마, 울지마 아 개운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 감사해요 오늘 너무 힘들었겠다 <웃음> 내일 <웃음> 근육통 올것 같아 아, 네. <웃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을 움직여줄 무언가가 없었는데 오젬 마법사랑 제가 그 역할을 해주면서 본인도 정말 느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오젬 마법사에서는 퇴소를 하게 되지만 이제 조금 더 그런 가이드라든지 이런 걸 제안을 해서 본인의 다이어트를 마무리하고 끌고 갈수 있게끔은 도와주고 싶어요 육아에 너무 지쳐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그래서 애들이랑 더 많이 얘기하지 못한 거?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미안하고 어차피 볼 거니까 웃는 얼굴로 만나자 안녕 고생해 얘들아 다들 이제 음, 사연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이었고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뭐, 끝나고도 볼수 있어. 당연히 끝나고 볼수 있는데, 그냥 동거동락을 못 한다는 게, 그게 참 아쉽고. 저는 진짜 정말 잊을 수 없는 제 방송 생활을 떠나서 정말 제 인생이 정말 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기 지하다 쌓아놨어요. 전 이제 가야 하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제 마법사에서 또 여러 풍자의 모습을 사랑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맨날 방송에서 나 떨어졌냐고 물어봤거든. 술 먹방 가자, 술 먹방, 얘들아, 풍대이들아, 술 먹방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김병주 안정환님? 저 오시네요 저... 어? 와! 와! 와! 축구장 4분의 1 크기 5대5 미니 축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드디어 본 게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치열해요! 자 괴판이에요! 연주야 받아. 아서들어 믿는다라고 했어아 아? 믿었는데 믿음을 배신합니다 적극적이에요! 우와. 적극적입니다! 이제 황동진 선수는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패스를 하면 안 되겠다 <웃음>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웃음> 자, 역습! 빠른 역습 좋습니다 <웃음> 우회리 찾습니다 <웃음> 저저저... <웃음> 아